자,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벌렸을 때 바깥으로 벌렸을 때 상안의 위치만큼 넓이를 잡으시면 돼요 어, 팔꿈치 위에 손목이 있으시면 되고 그 이상 벌어지지 않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니요 손목이 이렇게 <웃음>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게 벌어지 해볼게요.